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현장관리 업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공사가 원도급 공사인지 하도급 공사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해서 원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현장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위해서 사업 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요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신고를 위해서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 사업장 적용 신고는 공사기간이 한달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고용하셔야 합법적인 고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F2, F5, F6 체류 자격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필요 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사권이 1억 이상 공사라고 한다면 키스콘 신고를 하셔야 하고 관급 1억 이상이거나 또는 민간 50억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신고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 중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을 주어 하도급 계약을 했다면 하도급사의 관리번호를 내려줘야 합니다. 이때 고용산재보험료를 원청인 원도급사인 우리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 명세신고를 고용산재보험료를 하도급사가 납부하기로 별도의 계약을 맺었다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 승인을 내려준다 하여 승인공사, 승인을 내려주지 않는 공사를 미승인공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도급사에 관리번호를 내려주고 해당 현장에 대한 근로자 4대 보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도급 공사를 하는데 하도급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하도급사에 대한 신고 없이 근로자 4대 보험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하도급 공사인 경우를 살펴보면 하도급 사업장도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사기간이 한달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외국인 고용 허가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고용 허가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고용해야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F2, F5, F6 체류 자격은 별도의 고용 허가 없이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도국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키스콘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사도 퇴직공제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퇴직공제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원도급에서 해야 될 퇴직공제 신고를 하도급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공제 성립신고 및 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 4대보험 신고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현장관리 업무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